좋아 좋아. 쌤이 이거 뭐지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. 아. 유장이랑 <웃음> 그냥. 음. 무슨 음. 문제야? 네. 여기 이거 나날이잖아. 여기 이거 너무 여기지 너무 잘 너무 잘했는데 네네. 혹시나. 지금, 그러면, 핵한 개당. DNA 상대량은? 변해, 안 변해? DNA 상대량은? 핵한 개당. 너가 다 써놨어. 안 변하지, 그요 그렇지. 똑똑하네. X, X, X, 빨간색 써줄게. 이거. 애들 잘 모를 수 있어.